이 나이에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봐줄까? 인생이 하기의 시작? 이건 남들 얘기 아닌가? 나이 많은 게 벼슬이냐? 웬 반말이냐? 정보는 고맙다. 내 차는 내관련다 안녕하세요. 차업차득 윤생입니다. 돌이켜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 또 하루하루가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듯이 결국 인생의 중반을 넘겨버린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겐 동생이 있어요. 현재 이 친구는 이젠 제법 성공한 사업가로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가면 아직도 자기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동생이에요. 그런이 친구가 또 놀라운 것은 본인의 사업도 상당히 바쁜 중에도 구독자 30만 명이 넘는 파워 유튜버라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할때 동생이 이런 말을 건넸어요. 형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20년 동안 직원으로도 또 직접 운영자 입장에서도 해온 일이고 그 정도 캐리어면 그쪽 계통에서는 프로페셔널이다. 그러면 차와 관련된 컨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해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해? 하고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이 지나고 저희 두 아이가 삼촌이 얘기한 것을 생각해보았냐고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들도 생각해봤는데 아버지 젊었을 때 방송 쪽에 꿈이 있지 않았냐고 하면서 응원하고 도와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 시청을 별로 하지 않았고 유튜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건지도 관심이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떤 컨텐츠로,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 그럼 컨텐츠는 자동차 관리 방법으로 주 시청 대상자는 운전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운전자와 관리 요령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자. 그리고 컨셉은 친근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아버지나 삼촌이 내 아이들이나 조카에게 편하게 설명해주는 것처럼 설정을 해서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 초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오글오글하고 무척 낯뜨거운데요 문제는 그것보다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이 많은 게 벼슬이냐? 웬 반말이냐? 시청자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래, 알았다 정보는 고맙다. 심지어 심한 욕설까지 좋지 않은 반응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 상당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럼 이런 반감을 없애보고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영상 속에 내가 설명해줄 대상을 뚜렷하게 만들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저희 직원 동투뷰였고요. 또 시작과 끝에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예의를 갖춰 인사를 하고 영상의 내용이 설정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해서 오해나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였어요. 그 이후로는 시청자 분들께서 설정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이제는 영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꽤 있고 덩달아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퇴근 후에는 취미삼아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촬영의 소재나 나름 촬영 시나리오를 짜야 하기 때문에 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데요. 보통 3시에서 4시쯤 기상을 해요. 출근 전까지 또 이것저것 찾아보고 아이디어도 내보고 어떻게 촬영해야 좋을지도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마치고 내용을 동튜브에게 미리 보내고 일요일에 동튜브와 함께 촬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촬영이 끝나게 되면 동튜브가 편집을 하고 일주일에 두편 정도의 내용이 방송되게 돼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촬영하고 다양하게 다루다 보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SBS 생활의 달인 출연 제의를 받게 된 것이죠. 처음엔 메일을 받고 내가 무슨 생활의 달인까지 나갈 정도라고 메일을 보냈을까 했고 궁금해서 작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유튜브에 올린 제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달인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계속 출연해 줄 것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인으로 출연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더군다나 유튜브와는 다르게 공영방송은 제 생활이 노출되는 것이라서 출연을 거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수일 동안 반복해서 연락도 오고 작가분과 PD께서도 직접 찾아 미팅도 하게 되고 무척 고민하다가 결국 승낙을 했죠 그리고는 3일 동안 촬영이 진행되었고 그래도 나름 1년 동안 유튜브 촬영을 해봐서 그런지 촬영 내내 매끄럽게 잘 되었다고 PD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결국 촬영 분량이 많이 나와 두편 정도 편성이 될것 같다고 하고 촬영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711회, 712회 방송분에 이제 제 모습이 나오게 됐죠. 방송이 나오자마자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이제 동네 미용실 원장님께서도 축하 문자가 오고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 잠깐만요. 고맙게도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방송 잘 봤다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액자와 현판까지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목표도 확고하게 생겼어요. 제가 20여 년을 차량관리업에서 일을 하고 차량관리 컨텐츠로 유튜브를 해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체력도 생각해야 할것 같고 해서 깊이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생긴 목표가 어, 나의 얼굴 또 차업차득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올린 나의 셀프세치장을 하자. 그리고 방문한 고객들에게 차량관리의 방법과 노하우 또 궁금한 것을 해결하면서 또 소통하고 나 또한 그런 분들의 기와 에너지를 받고 또 젊게 열심히 살아보자 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목표는 생겼고 이젠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건 동트뷰네요 1년 동안 세팅하랴 촬영하랴 편집 너무 고생한 1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동투뷰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차기의 기회가 될때 인사드리도록 하겠답니다. 또 우리 가족 내게 무한한 힘을 주는 원동력이에요.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끝으로 제가 1년 동안 쉼없이 재미있고 즐겁게 촬영을 이어 온 것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힘내서 계획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TV요.